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버 놀령청님입니다. 제가 작년에 5G 스마트폰 아직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5G 기죽이 많이 없어가지고 5G 속도가 LTE보다 느리고 5G는 떠 있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국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속도도 빨라졌고 5G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KT에서 서비스 중인 KT 게임박스는 언제 어디서나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고퀄리티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매우 참신한 콘텐츠여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KT 게임박스는 현재 5G와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. 다만 아직 아이폰은 지원되지 않은 상태라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제 게임을 즐겨 볼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.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 KT게임박스 앱을 다운받고 보면 NBA2K20을 시작으로 킹오브파이터 몬스터에너지, 슈퍼크로스, 스무스 월드컵 테니스, 메탈실러그 시리즈, 보더랜드 등 정말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없는 다양한 게임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전에 PC에서 플레이버던 보더랜드와 메탈 슬러그, 그리고 스무스 월드컵 테니스를 해봤는데요. 일부 끊김이 있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매끄러웠고요. 고퀄리티 게임을 이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. 자, 지금부터는 게임하는 장면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Player 1 <one>, serve <laughs> Left 15 First serve <laughs> Left n g First s e r Ace 저는 LG 벨벳의 조이스틱 그립을 연결해서 플레이 해봤는데요 KT 게임박스 전용 미니 조이스틱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이라면 미니 조이스틱이 훨씬 간편하고 좋겠더라고요 이 외에도 듀얼쇼크, 엑스박스 콘솔 패드를 가지고 KT 게임박스를 즐길 수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전용 미니 조이스틱이 아닐까 싶네요. 오늘 체험해 본 KT 게임박스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성능이나 용량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더욱이나 PC 및 콘솔 게임 못지않은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k t 임박스를 즐기 기 위해서는 월 정액을 결제해야 되는데요 올 연말까지 50% 할인된 금액인 4,9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 5일내 유료 회원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 이벤트에 응모하면 순군 골드바 및 최신 핫 IT 제품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료 회원도 5분간 체험할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경험해보고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